자 여기 굉장히 굉장히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게 오죠. 우리가 뭐죠? 정말 그 복스러운 마카리오스한 호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our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어, 나타나시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 헬라어를 보면 어피어링이 뭐죠? 여러분 아실 텐데 뭐예요? 자 여기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피어링이 뭐죠? 에피파네이안. 시작. 에피파네이안. 에피파네 알죠? 에피파네. 주님 공중제림이요, 여러분. <웃음> 자 우리 그할때 많이 쓰는 거예요. 에피파네라고 많이 쓰는데. 자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시죠. 영광은 헬라어로 뭐죠? 독사죠, 독사, 독사 따라해보세요. 아 어, 격변화를 해서 뭐죠? 그 영광에 나타나심하면 같이 읽어볼 까요 시작. 에피파네이안 테스 독세스. 다시 한번. 에피파네이안 테스 독세스. 예. 에피파네이하고 독사를 좀 여러분 기억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건 아시죠? 자, 마카리오스가 뭐죠? 블레스, 복이죠? 그, 우리가 아는 그 복이라는 걸, 이제, 블레스를 이제 복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복은 뭐, 뭐냐면, 원래적인 의미가,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걸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복하면 돈, 물질적인 걸 많이 생각하죠. 그건 아주, 그, 저급한 거고요. 사실은, 어, 현실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평가, 평안함을 가진 걸 사실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 우리 복스러운 소막, 엘피다라고, 엘피다이라고요? 엘피다, 고엘다 엘피다. 엘피다. 여기서는, 텐 마카리안 엘피다. 텐 마카리안 엘피다. 텐 마카리안 엘피다. 예. 자 엘피다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죠. 자 엘피다 에피판의 독사 여러분 들어가고자 우리의 위대한 자크다란 말이 우리가 메가라는 걸 영어로 쓰제 헬라어에서 왔어요 자 여기서는 투 메갈로네요 시작 투, 투 메갈로 자 메가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아주 큰 위대한 자 여기는 테우스에서죠 세우세우 카이 카이 자 우리가 소테르가 구원이죠 소테르. 소테르. 격변화를 했어요 소, 소테로스. 소테로스. 소테로스 소테로스 여기는 해몬. 해몬. 해몬. 해몬. 해몬 여기서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투 메갈루 세우 카이 소테로스, 소테로스 해몬. 해몬 우리의 굉장히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신 누구? 크리스투 예수 예,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크,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복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거죠 아멘 자 원어로 보니까 확 오죠 의미가 자 여기 이제 지금 어떤 디도에게 지금 쓰는 편지인데 이제 여러분 뭐뭐에게는 이제 외웠죠? 뭐죠? 프로스 시작 프로스, 프로스. 자, 티톤, 티톤. 프로스티톤 프로스, 티톤. 디도서라고 하지 말고 디도에게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오늘 배울 성경은 뭐죠? 프로스티톤 시작 프로스티톤 프로스, 프로스, 티톤. 자, 좋습니다 저자는 바울이고 디도는 공경이란 뜻이에요 바울이 5차 전도의 여정 중에 그레드에 남겨두고 온 사역자가 이제 디도죠. 어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참 그,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현지 어떤 교회가 그, 지금 이제 목회자가 사모님과의 어떤 문제가 좀 생겨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성도들이 좀 당분간은 좀 사임해 줄 것을 이제 촉구를 했고 목회자가 이제 잠시 사임을 했는데 지금 성도가 확 줄어서 어 보통 한 6명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10명 정도 나오는데 저한테 매주 토요일에 와서 설교를 해줄수 있냐 이런 부탁을 했는데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영어로 하는 겁니다. 이때 아마 디도나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굉장히 능통했죠. 정말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웃음> 그럼 여기에 이 시대, 그 시대에 현대시대 헬라어가 뭐, 뭐죠? 영어죠 영어. 학생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기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꼭 영어로 설교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웃음> 자 우리 배경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그레데는 기후가 좋아 주민들이 매우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고 부도덕하기로 유명하였다. 자, 당시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은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뜻으로 사용될 정도였죠. 그리고 다음 읽겠습니다. 그레데 지역의 교회는 질서가 없고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골치아프고 시끄러웠던 곳이었다. 참 여기 사역자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또 사역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사역은 우리가 사람들 보고 사역하면 실족하죠. 하나님 보고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바울은 디도서를 자, 프로스티톤을 어디서 기록했어요? 5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했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차 전도행을 여 갔다 와서는 갈라디아. 2차 전도여행을 갔다 중에는 대살로니가 전후서, 3차 여행 중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예.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썼어요. 2차 여행 중에 대살로니가 전후서, 4차 여행 중에 로마에 갇혀서 에베소서, 골로서에서, 빌리포서, 빌레몬서, 5차 여행 중에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오늘 디도서를 배웁니다. 자, 디도가 있는 크레테는 여기 있죠. 지금의 어디죠? 그리스죠. 예전에 크레테 문명이 있었는데 이쪽 사람들이 사기기질이 좀 다분했나봐요. 자, 사기기질이 다분한 고대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오늘 디도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보면 그레데 교인들에게 사도의 대리자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디도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디도를 통하여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그레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지침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전하고자 이서신을 기록한 거죠. 그렇죠? 디도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또 그레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자 이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핵심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어, 믿음으로 영접하고 난,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은 오늘, 사실은 여기 특별히 장로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대한 자격에 대해 이야기한 거는 다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직교사를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층은큰 의미가 없거든요. 자기가 맡은 바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 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크게 보면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거고요. 핵심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려고 시작 성도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리 바울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자 제가 여기 제가 좀 한번 1절로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왜 사도된 이유와 인사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니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 지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고 어,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1장 5절로 9절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걸 한 절씩 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미니 누가 되더라도 비난을 받, 여러분 읽어주세요. 누가 되더라도, 되더라도 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강탕하거나 순종한다는 신실한 자녀를 둔 사람이 하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 하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대작하기를 좋아. 좋아하고 선한, 선한 사람들을,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고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곤민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면 지금 이제 지금 초대교회에서 사실은 장로나 감독, 설교, 교훈, 훈련 등에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디모델전 3장에도 장로의 자격이 나오죠 디도서 1장에도 장로와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어야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꼬집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드으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외인에게도 서서 선한 증가 얻은 자죠. 자 뒤도서 일장이나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제고집도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며, 여기에도 이제 장로의 한 아내의 남편이 야 된다는 게 나오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교사에 대해서 할례파를 경계하라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한번 1장 10절로 16절을 해보세요. 짧으니까, 서신서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저,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불복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할래파 중에 그러한 자들이 많으니,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넣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그들 중에 하나인 그들 자신의 선지자조차도 말하기를 크레테인들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했으니 이 증거가 오, 옳도다. 오, 그러므로 오, 너는 아, 그들을 어미꾸지저 그들로 믿음 안에서, 안에서 건전해지게, 건전해지게 하고 유대인들의 꾸미는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가증한 자여 불순정한 자여 모든 선한 일에 버름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이렇죠 우리도 이제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한데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 안자들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보면은 특별히 자 11절에 보면 사실은 어떤 교회에 가서 헛된 말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천벌을 받을 이런 심판을 받을 일인데 사실 복음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익과 결부시키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죠. 굉장히 이제 자본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죠. 교회가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이제 자본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죠. 자본가들이 교회의 장로나 감독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목회자가 자본가들이 잘못됐으면 꾸짖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잘못된 건꾸짖리지라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꾸질을 수가 없게 되버린 거예요. 바로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들 책망받고 이러한 이그 잘못된 리더들도 정말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현대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 내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현대교회는 굉장히 어떤 자본에 의해서 이제 지배가 돼버리는 자본가들이 이제 교회의 리더가 돼버리는 거죠. 있는 사람의 교회의 믿음과 관계없이, 이런 우리가 장로의 기준, 감독의 기준과 관계없이 자본에 의해서, 말로는 안다,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가 리더로 되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됐던 거죠. 자,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훈에 대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저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통, 통하면 안 돼요. 절대로 통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만이 통해야 되죠. 자 바울이 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2장 1절로 1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들을 말하며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여자를또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의 임박이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을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권하되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의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을 진실함,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종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현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세망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곤면하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엽신여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적어도 초대,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복된 소망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거예요. 자, 믿음이냐 행이냐 이것도 많이 나오지만 바울서신은 거의 모든 서신사에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한 게 나와요.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을 두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들 모두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자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린 거부해야 돼요.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받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어찌된 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현실의사람은그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깨끗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변화됨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매일 여러분을 깨끗히 하셔야 돼요. 뭘 소망하며 부자 되길 소망해 노저기제가 no. 있는 이것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곳이죠 그러니까 다돈돈돈 하거든요. 저는 거기 대고 막 회개하라고 막 하는데 주변 분들이 많이 웃어요. 근데 어쨌든 회개가 영어로 repentance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영어인데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디도저가 말씀한 이 삶대로 살아야 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없네요. 아멘. 자, 자, 3장에 보면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3장을, 자, 3장 1절로 7절을 보면, 자,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로 7절이요. 그들을 일깨워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로로 타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인간을 향한 우리 구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났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아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3장 1절을 갖다가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돼요. 기, 우리 기독교를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한테 순청하면 안 되죠. 아멘. 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자들에게 순정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이 말을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랬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산상수문 말씀 그대로 마태모 5장으로 7장까지 말씀 그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간의 으로인간 능력으로 부족해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게 가능합니다. 자 3장 8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신실하더라.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하여 언쟁을 피하라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 이단종파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냐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니라 정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헛된 것에 많은 것들을 이제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현대로 말하면 굉장히 이제 우리 이제 부유한 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은 돈에 돈과 이세상에 소망을 두어 버려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또 다른 개혁을 추구한 사람은 너무 개혁에 소망을 두다 보니까 인본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것으로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예수파예요 근데 정말 사단이 잘 이용을 해요. 각자의 약점을. 저같이 아주 못사는 데에서 못사는 데서 자랐던 사람은 굉장히 좌파적으로 인도해잘 악용을 하죠. 뭐제 친구 아주 부자인 친구가 아닌 친구는 우파적으로 인도를 해서 잘또 악용을 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은 마귀 우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요즘에는 정말로 누가 이단인지 누가 진실한지 구분이 안 가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어야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자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야, 그러니까 구원이 현재, 과거,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종교 통합주의라고 하나요? 다운주의자라고 하나요? 이게 뜨면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안 믿어. <웃음> 자,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단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확실한 이단들은 구분하기 쉽죠. 요즘 애매한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만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하기야 성경도 요즘 변개를 하고 있으니까. <웃음> 좋은 성경, 우리 선조들이 받은 성경 잘 이렇게 구하셔서 그 말씀, 그 성경을 보고 그 말씀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로 15절을 지시와 문안인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테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며 니코폴리에 있는 내게 오도록 서두르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율법사 세나와 아폴로를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궁핍이없게 하라.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무난하노니 믿음 안에서 오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